I'm <laughs> sorry. 네. 네, 우선 나들목 대해서 다시 설명아 네, 네, 나들목은 청년들 을 위한 공간이고요. 이렇게 운영 시간과 운영 시간은 화요일, 토요일 이렇게. 손거 이요아 하나 네. 네. 오늘 제가 좀 재밌게 참여하면 오늘 어떤 뜻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또 같이. 아 매주 달라지는 거죠? 매주에 네. 매주 저도 참여를 해. 요아 고이드 오셨고, 식피하뭐 여러 가지 힘든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일선 음. 그 받으신 다음에 우리이 푸드트럭에서 음 사가지고 가신다. 흰기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거 드시면 돼요. 아 이건 빙고를 찍는 거구나. 아, 사인도 아, 아, 아 네. 사인도. 네. 아 여기 이렇게 다섯 군데 찍어주시면 되거든요. 우선 나들먹은 하셨으니까 여기 이게 스탑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패대요 아. 한번 방문하아 이거는 상관없다고. 이렇게 어, 음, 음. 이렇게 하면은 스탬프 만약에 다 찍으면은 뭘 주나요? 제가 알게 된 코인을 다음씩 드리는것 같아요 아 2개씩 아, 더 네. 여기가 중앙시장 나 어, 어디를 가야 될까요? <웃음> 먹자역. 이쪽이지 않을까요? 마, 마, 맞나요? 어. 근데 저 앞에 앞에가 반짝반짝거리는데. 가 저, 저 앞을 가보고 아니면 저기로 와보죠 <웃음> 어, 이쪽인 것 같아요 <웃음> 여기 토토즈 이벤트 존 여기다 직진해서 온거죠 <웃음> <웃음> 저기 저기 있네요. 지도가 있네 어? 안녕하세요. 저 이거는 어디서 샀나요? 아예 여기 부스 그 맞습니다. 일단 저희부터는 여기 중앙시장 은행교부터 되고요. 네. 어, 간단한 미션이 필하시면 정전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미션이 있나요? 어떤 미션인가요? 아이고 질문 올려주 제가 좀해주시문죠 홍보 아, 많이 해주시어요아네요 여기 한번 아네 아, 홍보 많이 해야죠 아하 그러려고 왔는데 아그 감사합니다 아아네감 감사합니다 네 보러 다녀봅시다. 갑시다. 저거, 저거 어, 옆에 한양에천 원, 오천 원 교환시, 중량 만원 교환시. 네. 어저 밑에서 공연도 하긴 하네요. 보이 세요 앉아서 먹기 글르지 않았어요. <웃음> 닭강정 얼마예요? 6천 원이요. 옆전으로 할수 있죠? 네. 여 개짜리로 주세요. 어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 만원짜리 주세요 네개더네개더 네 어, 네 드리면 되죠 당장 어떻게 팔아요? 6천원이요 6천원이 이거 타코야키 치즈 맛으로 3천원이요 치즈 맛으로 3천원 네. 꼬지 <목소리가> 챙겨가시면 네 맛있게 드시면 안 돼요. 문어 하나 소라 하나요. 두세는다여 네. 네. 일곱 옆전 네. 일곱 개 드리면 되죠? 네. 네. 우리 소원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, 사, 사탕수수 이거 두잔 주세요 네 이거 하나둘셋 하나둘셋 여섯 개요 이 여섯 개 드리면 되죠 네네네, 음. 이게 지금 얼마지? 39, 아, 이렇게가 39, 이거 만원? 만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3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만? 하나하나 징징한 멜론 만이게소라죠 <웃음> 네, 소라 소라 놀 아, 아, 놀 아, 놀 아,